얼마? Uh 우아야응 -huh. 토실토실한 거 봐. 잘먹었네 어머. 또안 싸겠지? 어머, 이렇게 가까이서 먹을 줄이야. 딴다. 음... 오, 생긴 게 특이하게 생겼네. 우와. 색깔 특이하게 생겼네. 여게가까이 보는 거 처음이야. 야, 아래 똥도 있는 거 같아. 어, 조심해도 될것 같아. 그냥 우리 똥치 수는 없어. 이미 살려서봐 오빠 구호패터에 루베터에... 얘네 뭐야? 새우 껍데놓라는 거야? 이, 입에? 어, 크다. 애들이 근데 어. 히들이이 신경이... 봐봐, 구호패 <웃음>